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Sara t i g r m o s a r a perete r o o t o i s c a r a p o r s d u s a a r a p e r s t e a o u Sara t u r b r a a n e m s t t e Sara f t u r s g r u p s a a r a p o r n s k i n n m e d p Tara t i o n o s u r i t e k r n m t t a r a s i r a v a d a a n a a y a r p a p i a s i t t 사포스티 비스키 미리미리 준비가니 기자나 사이프도 마리키로 나를 보여주긴니사 리지 사라 쑥크루 주미 트리에카즈무을아 위치무스 케도봄보 기대없는 곳에서 선물이 왔고 상을 남기는 습관 사라 티크로 모토 베이 사라 부르투푸 갑자기 무슨 치킨 사라 쑥크루 주미 트리에카즈무을아 위치무스 겟도보 사라 쑥크로 모토쿠 모가 남스틱 레몬디 사라 풀 수도 도 s 사라 도도 r a c u t o s 앞으로 열심히 하는 영둥이 모습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교복을 입고 나온 이유는 학창시절 열심히 하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항상 열심히 하던 시절을 되새기니는 개뿔 그냥 4월 1일 만우절이라서 입고 왔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둥이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2019년 4월 많은 친구들의 도움 출발했어 200명으로 영둥이 로드 기다린다 장난스런 말나겐진심으